I'm s 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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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맞은한이 k a n a l v 가지는 설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yeah. 지난 시간에 주석과 창구문헌에 <놀람> <상놀람> <상놀람> <상놀람> 잠깐만 아주 단습니다대에접 괜찮지? 예 그런 실전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드죠 그래서 어, 생각한다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온갖 성격 성엄마도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드디어 제 자취방에도 에어프라이어가 생겼습니다. 어떻게 여는 거지? 야 나.. 아니 왜 스티커를.. 오... 만약 빵 두께가 0.85cm 보다 얇으면 주의하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지?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무슨 주방이 이래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했어요 선은 어차피 가려지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는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조리하고 다시 보관해 두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가 영웅 아닐까? 그동안 저것들이 계속 빽빽... 여기다가 음식을 자주 해먹을지 조금 의문 이. 가기 시작했어요 비 내리는 것 같았는데 <목소리> 왜안 터워지지? <웃음> <목소리> 소원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떤 별이 필요 피...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깔았어요.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은 픽셀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은 그렇게 신경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. 물세탁할 수도 있고 그냥 위에 청소기로 밀수 있다 해서 이걸로 시켰어요.